12월 4일 선우의 영상 일기. 어, 오늘은 뮤직뱅크 첫 출연을 해서 뮤직뱅크에서 거의 음악 방송 두 번째 겸첫 데뷔를 핫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어, 사실 뮤직뱅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음악 프로, 음악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정말 많이 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되게 그만큼 유명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되게 예전부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신인으로서 나가게 되고 또 무대도 서보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딱 뭔가 첫 공, 공중파 음악 방송을 오늘 처음 해봤는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게 되게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지금 처음이라 어쩔 수.. 네, 처음이니까 되게 안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경력, 경력도 경력 쌓아가면서 경험도 쌓이면서 점점 더어좀 좋은 퍼포먼스와 더 좋은 컨디션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막방송 나가서 되게 많은 어 아티스트분들도 봤었는데 확실히 아,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무대들도 보면서 정말 배워야 될 점들도 많다고 생각했고 그, 그렇게 나도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될수 있었던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나를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날인 것 같다 되게 오늘 있었던 일로 되게 많은 것을 느껴서 앞으로 활동할 때 조금 더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되게 오늘은 되게 오늘의 총 하루를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오늘 막 생방, 진짜 생방송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했을 때 진짜 너무 떨렸었는데 생방송도 뭔가 이제 브이라이브 이런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뭔가 이제 딱 신인으로서 막곡 소개, 뭐팀 소개 이런 걸 하니까 뭔가 진짜 좀 그런 게좀더 떨렸던 것 같다 팬분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하는 라이브 방송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다 뭔가 만족스럽게 하루가 마무리돼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뮤직뱅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방송도 출연을 하게 될 텐데. 어, 오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음악방송에 나갈 때도 조금 더 멋진 무대와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선우의 영상 얘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안녕!